여러분들 게임을 할때 게임 소리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게임 방송에서 소리가 안 난다면 시청자분들이 정말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게임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싱크가 맞지 않으면 게임 방송에 집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게임 소리가 싱크에 맞지 않는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딜레이 없이 잘 들리는 OBS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8,000원대 캡쳐보드입니다 닌텐도 스위치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닌텐도 게임기를 독에 연결을 하고요 뒤에 HDMI 단자를 연결한 후에 캡쳐보드와 HDMI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한 캡쳐보드를 컴퓨터 본체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콘서 게임기와 캡쳐보드 연결이 끝났습니다 OBS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요 아래 하단에 소스 목록을 좀 키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비디오 캡처 장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캡처 장치 이름을 캡처보드로 변경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장치를 클릭해서 USB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캡처보드에 따라서 이름이 다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캡처보드 이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 경우에는 USB 비디오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셨다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소스 목록에 캡처보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OBS 화면을 확인해 보면은 닌텐도 스위치 화면은 나와 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리 설정을 해 볼게요 소스 목록에서 플러스로 눌러서 오디오 입력 캡처를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장치에서 기본 장치를 클릭하시면은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소스 목록에 오디오 입력 캡처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스 목록 옆에 보시면 오디오 믹서라고 있습니다. 오디오 믹서에서 오디오 입력 캡처를 확인하시고 오디오 입력 캡처 오른쪽에 보시면 풋니 바퀴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오디오 고급 설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입력 캡처라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을 보시면 모니터 끔을 모니터링과 출력으로 바꾸시고 닫기를 누르십니다 오디오 믹서에서 데스크탑 오디오를 음속으로 하시고 게임 방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임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소리 설정이 끝났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놀람> <놀람> 설정이 아주 잘 됐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